고독이들, 안녕! 꾸다꾸 시즌 3.8! 로 인사드리는 가중가운 개우마, 민, 민족여, 민족여까지 도와가는 거! 언제까지나 어, 기여척할 아, 건데? 죽을 때까지요. 기싸고 어구만 해, 씹어, 음하수철라 메탈! 그렇죠! 우리 시대라면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바로 은하철도 999! 아,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언니는 아시나 봐요. <목소리> 인영이도 잘 아,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못 봤어요? 기억에 남는 것? 김국한? 아기지금 <웃음> <작아. 웃음> 음, 네, 사실 이게 국내 최초로 발행됐던 시기는 바로 1981년. 아, 와, 그렇게 옛 날이에요? 완전 오래됐는데? 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철이야, 메텔이 이렇게 응. 별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응. 근데 별 중에 한 군데가 로봇들이.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그런 별에 관한 에피소드를 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음. 정말 로봇들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사람들은 음. 그냥 공짜로 음. 물과 음식을 먹고, 로봇들이 또 일을 다 하고 사람을은 먹고 먹고 먹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몸이 커지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거예요. 음. 나중에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지체만큼 커져 가지고 이게 어마무시하게 커지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해서 난 나중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저렇게 뚱뚱해지지 말아야지! 왜 뚱뚱해졌어, 그러니까? 지금 왜 그래? 그러... 누가 그 별에 갔다 오라 그랬어? 왜 뚱뚱해졌어? 현재 여러분들은 로봇이 없어도 살이 찔수 있다는 예를 보고 계십니다. 아주 정확한 예입니다. 사실 이 은하철도 999를 어른이 돼서 보면은 굉장히 잔혹하고 되게 막좀희모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12세 시청가라는 게 나는 12세? 어 12세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너무나 아 잔혹한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은하철도 999에 관한 잔혹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쳐 요아매 은하철도 999의 기본 골자는 기계인간이 되려는 소년 처리가 무료로 기계의 몸을 제공해준다는 안드로메다의 어느 별로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2,221년은 인간의 몸을 기계로 바꿔 불로장생을 이룰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계의 몸은 늙지 않고 강하며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했죠.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부자들 뿐이었습니다. 기계의 몸이 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아가 인간 사냥까지 자행하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철이의 어머니 역시 기계인간에게 유흥거리로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아가 된철이는 신비로운 여인 메텔에게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훗날 철이는 장식품으로 박제된 자신의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기계인간들은 아름다웠던 철이의 어머니를 살해하고는 자신의 성 안에 장식품으로 만든 것이죠. 다만 이 장면은 너무도 충격적인 설정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방영될 장시에는 사슴머리 박제로 수정하여 방영했다고 합니다. 기계인간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철이는 결국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철이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을 구해주고 어머니처럼 품어주었던 메텔 역시 기계인간이었으니까요. 메텔의 전체는 기계 행성의 여왕 프로메슘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빛나는 영혼을 가진 소년들을 기계 제국으로 데려와 제국의 부품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녀의 검은 옷은 사실 그동안 자신 때문에 희생된 소년들을 추모하는 상복이라고 하네요. 메텔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어머니라는 의미인데 그 어감이 철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양면성이 메텔이란 이름에서 드러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네요. 그렇다면, 철이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모든 인간을 기계인간으로 바꾸려는 프로메슘의 계획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철이의 아버지, 파우스트 박사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 철이를 기계인간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메슘의 남편인 닥터 반은 이에 반기를 들고 철이와 어머니를 지구로 피신시킵니다. 사실, 닥터 반은 아름다웠던 철이의 어머니를 남몰래,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로메슘은 질투에 눈이 멀어 남편 닥터반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기계인간을 보내 철이 엄마를 사냥하고 박제하도록 지시한 것이오 메텔의 도움으로 기계인간의 성을 급습해 복수하고 어머니의 시신을 함께 불태운 철이 하지만 철이는 앞으로 닥쳐올 더큰 시련을 모른 채 메텔과 함께 프로메슘의 별로 향하는 은하철도 999에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도 같았던 메텔은 사실 죽은 어머니의 유전자를 토대로 만들어진 기계인간이었다는 사실! 끔찍하게 어머니를 잃은 철이는 사무치도록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프로메슘은 철이를 기계아이별로 이끌기 위해 어머니를 닮은 메텔을 보냅니다. 메텔과의 여정에서 철이는 그녀를 신뢰하고 나아가 사랑하는 감정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프로메슘의 계획이란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이런 이야기였어. 그러니까 <웃음> 이런 이야기였어? <웃음> 아,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충격적이네요. <웃음> 이런 얘기를 12세, 12세로 보문됐다고? 아, 그래서 그러니까 10 12세, 12살이면 초등학교. 오 마이 갓. 그러기엔 너무 세지 않나? 그러니까 음, 사실은 그치? 이 만화의 원작이 응.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동화였다고 합니다 동화 은하철도의 밤을 쓴 작가는 미야자와 겐지라는 사람인데 일본 최초 SF 작가라고 하네요 음. 그럼 당시 t v 에서 은하철도 국역으로 보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응.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어른이 됐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은하철도 국역으로 보면 응. 어떤 생각이 들까 물어보면 되지? 그거 한테요이놈아 볼까? <웃음> 안녕하세요. 또뵙네요 <웃음> 네. 네. 네. 오빠 네. 안녕. 한정품 마스크 또 끼고 오셨네요. 다시 벗겠어요. 네. 이 오빠 또한자품 얼굴도 가지 왔어. 잘까좀부담스러우시요 은하철도 두구구를 언제 봤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혹시? 아 어, 어렸을 때 다섯 살 때쯤 봤었어요. 다섯 살 때가 <웃음> 기억이 나요? 네. <웃음> 그거 기억나는 게더 이상한데 근데 그때 봤을 때랑 나이 먹고 봤을 때랑 좀 다르죠? 어때요? 완전 다르죠 5살 때 어렸을 때볼 때는 이 제목이 제은나철도 보고 구니까 기차 좋아할 나이라서 그때가 기차 때문에 봤었는데 요즘 애들이 토마스 보는 것처럼 네, 그렇죠. 토마스같이 근데 다큰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볼 만화가 아니구나 되게 심오하고 슬프고 무거 하고 다시 보게 됐죠. 아, 오빠 그러면 은하철도 999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차장의 차장 차장이 아무래도 되게 미스테리한 캐릭터잖아요. 아, 아무것도 없이네요. 그 외투 그럼... 속에 대체 뭐가 음, 들었을지 음. 그리고 차장이 아마 제 기억에 음. 첫 번째 1화 빼고는 항상 등장하거든요. 음. 짧게 든 기계에서 거의 뭐 주연급 조연이라고 불리는데 그 차장의 그 두꺼운 외투 속에 뭐가 들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는 투명인가이라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게 밝혀지는 리술리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나. 음. 뭐988 이런 식으로 각 번호들마다 열차들이 어, 설정들이 음. 다 존재해요. 열차들 음. 기차들이. 그중에서 이제 번호가 연속되어서 나오는 뭐 666, 999, 777, 음. 333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특별 열차에서. 저기 음, 826도 있어요? 아마 설정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다 배우고 <웃음> 있지는 <있으니까 웃음> 않아가지고. <내> 생일. 아8 <웃음> 어, 2 6은 찾아봐야 되습니요 486. <웃음> <웃음> 그건안 찾아봐도 될것 같아. <웃음> 아, 되게 의미 있는 번호예요 486. 사랑해. 네. 네. <웃음> 어, 네. 정리를 해요 <웃음>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오빠 민정이는 오빠를 모셔서 또 응하셨던 그, 9 9 9에 대해서 또 생각을 들어봤네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즐겁게 하세요. 셋네카노 퀴즈와 시하지다미고도